3년이 지나자 보닥 타일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욕조엔 안 생기고 바닥부터 생기네요. 아마 바닥 물청소로 고인물이 원인인가 봅니다.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보닥 타일을 떼어냈습니다. 실리콘 안쪽에 보임물들이 보입니다. 다행히 벽에는 곰팡이가 없습니다. 바닥부분의 실리콘도 모두 제거해줍니다. 실리콘 제거기가 있으면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보닥 타일 시공 전엔 바닥에 물기를 없애고 잔여물을 없애 깨끗하게 해줍니다. 사용하고 남아 보관해둔 보닥 타일을 꺼냈습니다. 보닥 타일 붙일 때 먼저 떼어내지 마세요. 붙일 위치에 보닥 타일을 대보세요. 그리고 붙일 곳의 크기보다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그래야 가위에 끈끈이가 붙지 않아요. 크기에 맞게 잘라준 보닥 타일을 조심스레 붙여봅니다. 손으로 최대한 꾹꾹 눌러 기포를 빼주세요. 너무 삐져나온 부분은 칼로 잘라내주세요. 보닥타일이 두껍기에 칼날이 꽤 날카로워야 합니다. 손조심하시고요 이제 바니쉬를 준비해주세요. 붓에 바니쉬를 푹 찍어 벽에 얇게 펴발라주세요 귀찮지만 틈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하니 겹쳐지는 부분에 최대한 많이 발랐어요 보닥타일을 붙일 땐한 방향으로만 붙여야해요 이쪽 붙였다 저쪽 붙였다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서 타일이 겹쳐져 버려요. 망한거죠. 바니쉬가 마르는 동안 붉은 곰팡이를 없앨거예요 조금만 청소를 게을리 하면 이렇게 곰팡이가 생겨버리죠. 실리콘 곰팡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지나 키친타월을 곰팡이 클리너로 적신 후 곰팡이 난 실리콘 위에 20분에서 30분 올려놓는 거예요 깨끗해지죠? 보닥 타일 실리콘 바르는 영상은 못 찍었네요 곰팡이 제거한 김에 샤워부스도 청소했습니다 남은 물기는 스퀴즈와 마른 걸레질로 마무리해 줍니다. 아이들 목욕 장난감은 베이킹 소다로 문질러 줍니다. 잔여물이 혹여나 남아 아이 입에 들어가도 안전하니까요. 고연산도 뿌리고 뜨거운 물까지 부어주면 아이들 장난감이 새것처럼 깨끗해집니다. 비눗대가 많은 샤워기도 닦아주고 세면대도 닦아줍니다. 아이들 물놀이터, 욕조도 닦아주고요. 작은 화장실이지만 청소해줄 곳이 많아요. 유리창 청소도구 대신 고무브러쉬로 바꿔 끼워주고요 세제는 유통기한 지난 샴푸를 사용합니다 사실 바닥이 그리 더럽지 않아 샴푸로 충분합니다 향기도 좋고요 고무브러쉬로 빡빡 닦아냅니다 어쩌다보니 화장실 대청소가 되었습니다 남은 물개까지 퀴지로 흘려보내면 화장실 대청소는 끝. 아이들 장난감도 새로 산 바구니에 담아주고 화장실 청소 도구들도 닦아주며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곰팡이 났던 보닥 타일은 교체되었습니다. 새롭게 교체된 보닥 타일은 얼마나 버텨줄까요? 보닥타의 수명을 위해 건식 화장실을 고려해 봐야겠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